아마, 아, 어... 음, 흠, <웃음> <웃음> 그 후. 후. 님 선생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구원자님 Thank you.